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어, 제가 2019년도 들어서 10월 11월 지금 11월 딱 끝났는데 제일 바빴어요 그래서 일을 엄청 하고 나서 계속 유튜브 올리고 싶었는데 진짜 이건 게을러서가 아니라 짬이 안 나더라고요 지금 겨우 짬이 나가지고 12월 이제 딱 들어서 가지고 겨우 이제 컨텐츠를 찍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제 매빅 미니 영상을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매빅 미니 사기 전에 알아둬야 될것 네, 많이 봐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고 그래서 많은 궁금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매빅 미니로 이제 드론에 입문하시려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론 입문자들 그리고 저도 처음 드론 했을 때좀 알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들을 정리를 해서 오늘 말씀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할 컨텐츠는 드론 튜토리얼입니다. 드론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 고수분들은 다 스킵하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겨울철 드론을 날릴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게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겨울철 드론을 날리기 전에 처음에 이제 신경 써야 될 거는 뭐 메모리 카드는 잘 꽂혀 있는지 그리고 잘 포맷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배터리는 잘 충전을 했는지 등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점두 가지가 있는데 드론 날리러 가기 전에 중요한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업데이트 그리고 두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네, 첫 번째 업데이트는 어떤 얘기냐 DJI 같은 이제 드론이나 또 다른 여타 회사의 드론들이 계속 꾸준하게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해줘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굉장히 업데이트를 자주 해줍니다 특히 DJI가 많이 해주긴 해요 DJI 어플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업데이트 하라는 문구가 나와요 근데 당일날 가서 현장에서 업데이트 하려고 하니까 와이파이도 안 되고 용량은 오래 걸리고 춥고 아 어떻게 하면서 배터리는 또 딸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는 하루 전날 드론 날리기 전에 하루 전에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잠깐 켜가지고 업데이트가 별도로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터리에요 배터리 여기 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최대한 드론을 날리기 전에 충전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예를 들면 2주 전에 충전을 했어요 그래서 아, 2주 전에 충전 완충했었어 하고 드론 가방 열어서 배터리를 딱 눌렀더니 예를 들면 여기 지금 한 칸이지만 어 예를 들면 세 칸이 차 있는 거예요 한 칸이 줄어서 어 그럼 세 칸이면 충분해 나 얼마 오래 안 날릴 거야 라고 해서 만약 겨울철에 시동을 해서 날리잖아요 그러면 저전압 경고가 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전압 경고가 무서운 게 뭐냐면 뭐 다른 이유는 리턴 투홈면 홈으로 돌아오기라도 하지 저전압 경고가 뜨게 되면 드론이 제자리 착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설정을 바꿀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바꿀 수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자리 착륙을 하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저전압 경고가 뜨는 곳이 차위라던가 물 위라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리고 더 최악은 사람 위 사람한테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드론 업체분들은 드론 보험이라도 가입을 했지만 일반 개인 취미분들은 아마 보험에 가입을 안 하고 날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저전압 경고가 무서운 게 뭐냐면 처음에 꽂혀가지고 예를 들면 이륙할 때까지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 신호가 없어요. 전압도 똑바로고 이게 오르고 한 3분 또 빠르면 뭐 2분 아니면 5분 이 안쪽으로 전, 전압 경고가 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그 누가 모르겠어 하시겠지만 처음에는 멀쩡하게 떴다가 어느 정도 가서 도로가로 가서 물가로 가서 저전압 경고가 그 자리에서 뜬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아찔하죠 그리고 이런 증상은 오래된 배터리일수록 더 이런 확률이 높아요 새 배터리 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내 기체가 조금 오래되었다 하시는 분들은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는 겨울에 많이 날려야 된다고 한다면 초반에 한 5분 가량은 버려요 무슨 말이냐 그냥 시동을 걸어서 띄워놓고 한 5분 정도는 그냥 안 움직여요 저전압 경고가 뜨는지 안 뜨는지. 왜냐면 초반에 굉장히 뜨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이 저전압 경고 때문에 드론을 보낸 분이 두 분이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조심하세요. 이 경우에는 최대한 배터리를 날리는 시간 전에 충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2주 전에 만약에 충전을 했다면 세 칸이 남아 있더라도 완충을 하시고 다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완충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냥 차 트렁크에 드론 가방에 이 배터리를 넣는 게 아니라 내 외투나 따뜻한 곳에 배터리를 넣어 가지고 가요 한 1시간 전부터 이렇게 그래서 배터리를 상온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또 배터리가 굉장히 저온일 경우엔또저전압 경고가 뜰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배터리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매빅 미니 같은 경우에는 뭐 신품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배터리 관리를 잘 하셔서 겨울에는 배터리가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하셔서 비행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준비가 되면, SD카드도 문제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 지난번 촬영을 하고 포맷을 안한 거야. 근데 또 가지고 왔는데, 어, 이거를 백업을 해놓지를 못하고, 여기서도 좀 찍어야 되는 용량이 모자라면 진짜 어떡하겠어요. 앞서 날렸던 비행 영상을 삭제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맷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포맷도 웬만하면 컴퓨터에서 하지 마시고, DJI 어플에서 포맷을 하세요 그게 가장 오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백업은 늘 그날 비행을 했으면 귀찮더라도 그날 백업 하시는 게 중요해요 네, 이렇게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 드론을, 드론을 조정을 하러 가겠죠